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안녕 오케이. 가자. 가자. 가요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 오랜만에 자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 가자. 가자. 가 가자. 가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가자. 자 갑시다. 자, 갑시다. 예. 갑니다. 자, 빨 출발 발 예. 신발. Look.